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한번 알아볼 내용은 모음 아를 배우려고 해요 모음 아 우리가 지난번에 한글의 모음 10자를 배웠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그리고 보너스로 에, 에까지 12자를 배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음송에맞춰서 의뢰를 다 외우고 나면 다음주 그 다음주부터는 이제 자음 기억 자음 니은 이렇게 계속 모음과 연결하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모음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지요 모음이 열자가 다 단모음이 아니고 아어오우으이이 여섯자가 단모음 이고그 다음에 에에도 단모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야 여요유 이거는 이중 모음이에요. 야아 끝이 아로 끝나잖아요. 야요요는 오로 끝나 그래서 이거는 이중 모음이고요. 단 모음이 아어오우인데 우리가 기억 니은 자음 소리를 공부를 하면서도 모음을 같이 공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아할 때는 첫 소리가 아로 시작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구 가지 하마, 나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first 사운드가 아여야 됩니다. 기, 자 이런 것처럼 나중에 오는 소리가 아로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첫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자 이렇게 되면 그 기, 이음에 더 포커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교육을 할 때는 첫 번째 오는 음이 어 그 원하는 음소리가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비 이렇게 해서 나가 첫음이 되게끔 많이 있죠 이렇게 나라 이렇게 해서 나라 아아또 이렇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 첫음이 이아 인거여야 돼요 아. 많이 있어요. 할게 라디오의 라또 바지의 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바지하고 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굳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영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영어를 쓰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지하고 보여주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마, 아, 아. 이렇게 또, 아가, 아, 아. 첫 번째 소리가 아가 되도록. 어, 이거, 이렇게, 마차인 경우에는, 마, 차. 두개다 아, 아기 때문에, 이제, 그, 읽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자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다 배웠어요. 기억부터 히읗까지 그럴 때는 자 우리 자음만 소리만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면은 ㅁ, ㅊ, ㅁ, 자, 그러면 소리 말고 입 모양. 원래 바, 자음은 입 모양, 모음은 입 모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아. 아, 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ㅁ아, ㅊ아. 마, 차. 마차. 예. Yep. 마찬가지로, 받아쓰기를 할 때도, 이제 나중에 받아쓰기를 잘 하게 되면, 자, 마, 차, 마, 차. 써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나이가 어린 학습자이고, 내가 한국어권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소리와 입모양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 차잖아요? む, 마차. 아, 무아 츠아 마차 마차 마차 이렇게 띄어서 읽어 주고 한꺼번에 읽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마차 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모르다가 무아 츠아 아 이음의 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를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아로 소리 나는 어 이게 먼저 와야 된다는 것 이행 배우는 날이니까 아하. 모음을 배울 때는 아, 그래서 자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음절표를 배울 때 가야 거겨 고교 구규 그기 처음 모음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모음을 다 배우고 자음도 다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는 밑으로 가나다라 마바사아 자차카타파하 그러니까 자음공부는 오른쪽으로 모음공부는 밑으로 그렇게 하는 걸 아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모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모음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음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모음 공부도 계속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어, 학습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